어한 걸로... <웃음> 어, 아니야 아니야 <웃음> 어, 다른 걸할 필요가 없네 왜 그렇게 많이 했지? 진짜 돈이. 너무 돈이 약까워아요 <웃음> 그게 <웃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전세련입니다 오늘 어떤 수술하시나요 저 오늘 여기 얼굴 V라인 지방흡입하러 왔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는 않아요? 아, 근데 이게 티가 안 나온 것 같은데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막 다이어트도 엄청 심하게 하고 그리고 막 주사도 많이 맞고 그랬는데 그 윤곽주사도 맞았었고요. 그리고 옛날에 막 이렇게 실 같은 거 넣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했었는데 이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음? <웃음> 한사람서 주스를 약간 쳐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러 왔어요. 그가 있었어요? 사진 찍을 때 보면 은 옛날에는 이렇게 처진 느낌이 없었는데 여기가 약간 뿔살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거가 너무 싫어가지고 괘씸하게 된것 같아요. 컴플렉스인 네, 거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 같은 거좀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 촬영을 한번 했었는데 옆모습은 괜찮았거든요? 앞모습을 봤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때 이후로 계속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주변에서 너무 다막 나이 지나면 좀 빠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 그게, 저도 그 말을 듣고 계속 기다렸는데 네. 이게 절대 안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이 지금 찾아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공이 이제 영국영학과 전공이었어서 그건 학교에서 했었고, 지금 이제 중국어 강사 준비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 네. 아, 아니아 니好.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뭐 있어요?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친구들? 친구들 많이 못 만나가지고 요새 그 마스크 때문에도 안 보이긴 하지만 여자들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살 빠져 보인다, 약간 이런 거 듣고 싶은 마음. 그러면은 수술 후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뭐 있어요? 기본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 아, 피터.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게 되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선수 해주신 선생님께 한 말씀 시겠어요네 오늘 제가 너무 긴장했는데 잘 부탁드리고 아.. 어.. 네 더..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저 밤새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들어오셨는데 네. 안떨리네요저 너무 떨려가지고 어제 한숨도 못 잤어. 요 아, 진짜요? <웃음> 네. 밥도 안 먹었을 텐데. <웃음> 네, 맞아요. 와치가 엄청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 배고프겠다. 아, 너무 배고파요. 근데 너무 떨려가지고. 음, 먹고 마르죠. 어, 아, 네. 물을 너무 마시고 싶었는데, 오늘만 참자 이러고 일단 참고 왔어요. 먹지 말라면 또더 먹고 아, 싶어요. 어, 맞아요. 아, 왜안 마셔놨지? <웃음> <웃음> 별로 다른 건 아, 모르겠는데.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잘 다니겠습니다. 괜찮나요? 아니 자다가 너무 음. 배고파서 깼어요. 계속 <웃음> 계속 소리가 나가지고. <웃음> 혼자 있는데 민망하잖아요, 그러면. 어 맞아요. 그래서 깼어요. 아.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잘 주무셨어요? 네..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반 이렇게 기대서 잘못 음... 봤어요 아프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뭐 그냥 처음에 일어날 때? 이거 땡기기 때문에 조금 아팠는데 양목 그러니까 바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딱히 불편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빨리 이거 뭐 떼고 싶어요 꼭 누르고 있어요 아, 이걸요? <웃음> 걔네를 적신다고 생각을 아 하면서 그래서 시간 좀 오래 걸려도 되니까 네. 그냥 천천히, 충분히 제대시 셔갖고 네. 천천히 떼시는게좀 뭔가 무서워가지고 만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궁금은 한데 만지기도 하고 여기 병원이 잘... 안 어, 맞아요, 맞아요. 멍도잘안 들고 그러니까 막 응. 지방흡입 다른데 보면은 엄청 붓는 어, 데운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그냥 엄청 막한 2주 동안 여기가 엄청 빵빵하시던데. 아 그래 선율이 있는 거 아니야?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웃음> 다 떼준다 이제. 근데 여기 벌써 어. 엄청... 어. 어. <웃음> 여기가 엄청 들어갔는데? <웃음> 여기 진짜 대박. 엄청 들어갔는데? 살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와 근데 저는 뭔도안들었어요 뭔가 안잔것 같은데? 진짜 저.. 우와 근데.. 어.. 저 어떡하지? 잠시만요 마음이 <웃음> 급해졌어 지금 <급해졌어. 제가>. <웃음> 빨리 떼고 <떼가입어>. 해어가지고 <웃음> 천천히.. 엄청 신기해요 와 대박이다 어떡해 <웃음> 어머 어머 세상에 빨리 반대쪽도 아 그니까 <웃음>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어 다른 걸할 필요가 없네 <웃음> 왜 그렇게 많이 했지? 그동안 주사 맞고 어, 했던 진짜 돈이 너무 돈이 아까웠어요 그게 와 대박이다 와 진짜 와 진짜 말을 못하 <웃음> 진짜 <웃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웃음> 와 근데 여기 완전 여기가 진짜 이게 와 이게 원래 이렇게 잡혔거든요 아 진짜요? 이렇게? 약간 좀 동그랗게? 응. 여기도 그렇고 근데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와 진짜 완전 여기서. 오 진짜! 완전 라인이 완전 들어간 거같아데 어제 찍었던 사람이랑 다른 사람 그지 않나요? 쌍둥이에요? 아 <웃음> 진짜 <웃음> 그런 거 같아요! 눈코입 빼고! 얼굴형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리고 얼굴이 더 작아 보여서 아 진짜요? 눈코입이 더커보여어 맞아요 어제보다. 맞아요 맞아요! 확실히 여기가 빠지니까 근데 응. 어, 네. 확실히 진짜 하... 다르네요! 오. 안녕하세요. 풀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후기 영상으로 돌아온 전세련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벌써 한 3주 정도 흘러서 제가 후기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카메라에서 보기만 해도 이 라인 자체가 되게 많이 정리된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 해보시면 은딱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져요. 또 시간이 좀 흘러서 나중에 후경 영상 때또 뵐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